안녕하세요 뉴스읽어주는남자 이슈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bts진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bts 멤버 진이 화생방 훈련에 참여한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이날 진의 훈련소 측이 공개한 사진이 퍼졌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군복을 입고 수류탄 투척훈련에 나선 진의 늠름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화생방 훈련 직후의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지는 괴로운 듯 얼굴을 찡그린 채 눈물을 쏟고 있고 다른 이들은 그의 얼굴에 물을 부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화생방 훈련을 여러번 해봤는데요. 시에스탄 가스는 눈이 따갑고 숨을 못 쉬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훈련병들은 화생방 전장에서 개인보호 능력을 기르기 위해 방독면 휴대법 착용법, 대응 요령 절차 등을 배웁니다. 가스 실습은 화생방 전 상황에 대해 공포심을 제거하고 자신감을 배양한다는 데 목적을 둔다는데요. 진도 열애없이 가스 실습에 참여한 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BTS 멤버 진이 군 입대 후 신병 교육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측이 군 부대로 선물과 편지 배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 공식 사회관 개망 서비스 계정을 통해 공지글을 올리고 지난 12월 팬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응원 덕에 방탄소년단 진은 입대에 현재 성실히 신병 교육을 받고 있다라며 아티스트의 병역 의무 이행 기간 중 추가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신병 교육대는 일반 장병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며 군사 훈련을 위한 공간이라며 팬 여러분의 편지, 선물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전달될 경우 보관이 어렵고 분실의 위험이 있어 편지, 선물 등의 우편 배송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신병교육 종료 및 자대 배치 이후에도 편지, 선물 등의 우편 배송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으며 신병교육 수료식 관련해서도 현장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 여러분께서는 현장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진을 향한 배움과 격려는 마음으로만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상의 메시지를 남겨주면 소속사가 전달을 위해 돕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진은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연천 소재 육군 오보병사단 열쇠부대 신병교육대에 입소. 현재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고 기초군사훈련이 끝나면 자대로 배치돼 육군 현역으로 복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BTS 진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 진을 보니 진정한 남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